11월 나에게 어떤 두근거리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연애에 대한 걱정과 고민 그리고 기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타로 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한 네 예,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리딩은요 매월 돌아오는 시간이죠. 11월 연애운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꼭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것 실마리까지 요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가라앉혀봐요. 천천히 천천히 내 마음을 일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치워봅시다. 오늘도 번호는 나중에 알려 드릴 거예요. 번호로 바로 가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타임스탬프라는 눌러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다섯 개의 인형 중 가장 끌리는 것을 골라 주세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고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이 도자기 같은 아이는요?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야광으로 반짝이는 아이는 2번, 금색의 아이는 5번, 꽃무늬의 아이는 3번, 초록색 아이는 4번입니다. 각각 맞는 번호로 바로 가고 싶으시다면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에 는 당신의 11월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이번 달 연애운은 날씨로 말해보자면 맑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나치는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초순에 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미련이 남았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다지 듣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순이 오면 나는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주 평온한 정원에 앉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내 주변에 몰려든 어떻게 보면 나를 나쁘게 볼 만들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드디어 내가 알수 있게 되는 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중순에는 편안하게 휴식하며 누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조금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하순이 오면 그런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연애원에 있어 거의 제일 좋은 카드인 바로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황제는요,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많은 의미를 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순에 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텐데, 조순에 있을 그 사람 때문에 하순이 올이 기회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운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 한달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다시 한번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일단은 내가 관심이 있었던 어떤 사람 혹은 내전 남친이나 여친 내 마음에 두었던 누군가는 이제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네요 이제 배는 떠났고 하염없이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헤어지고 이 리딩을 듣고 계시다면 그분을 놓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인들 나와 야 아무 인연이 아닐 것 같았던 남사친 혹은 여사친 중에 나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당신이 퍽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런데도 어쩐지 다가가기 무서워서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도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쩌면 내 친구 가운데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그분은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많은 컵의 카드 때문입니다. 컵 속에 둘러싸인 남자가 보이시죠? 때로 이것은 부자의 카드, 소원성취의 카드라고도 하는데 어떤 공적인 자리, 직장은 아니에서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학습이나 자기개발, 무언가 놀기보다는 일하러 나간 장소에서 운명처럼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초순에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애정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데빌 카드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볼수 없죠. 그래서 연애 원 적으로는 초순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때 다가오는 사람은 약간은 경계하면서 와라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연애은에 있어 잡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실마리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아 너무 좋네요. 잡아야 할 것은 연애라고 합니다. 이번 달 하순쯤에 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이 사람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병판을 너무 신경 쓰지는 말라 혹은 지나간 사람은 용서하라 두 가지 의미로 알수 있겠네요 내가 어떤 잣대가 있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준에 다가온 사람이 얼핏 벗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많은 사랑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요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마리 카드입니다 이제는 떠날 시간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만약 잊지 못한 누군가 문득문득 문득 떠올라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두고 새로운 항해를 떠날 때가 되었네요. 새로운 연인이, 새로운 사랑이, 혹은 지금 연애 중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잔잔했던 관계가 바뀌게 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연애운은 맑음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복한 한달 보내세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이번 분의 11월 한달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출순에는 약간은 힘든 시기네요. 내 마음이 조금은 고달봐요.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눈밭을 걷고 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외로운데 밝혀질 등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밭 끝에는 따스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중순쯤에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어쩌면 외적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 내가 만약에 결혼을 위해 맞선 장소에 나간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페이스에 내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하순네 나에게 천천히 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클의 기사는 참 얄미운 것이 너무 천천히 와요 나의 인연은 아직 오는 중이다 카드가 이렇게 말하네요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번 달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기에는 약간은 운이 부족한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누군가 나에게 향하고 있으니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11월 한달 동안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 혹은 내 마음에 있는 누군가는 마음속에 너무 뭐가 많아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남자친구 때문에 이 점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분의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일만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꿈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과 맺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누군가 혹은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친구가 없으시다면 어딘가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던 누군가와 닮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참 단점이 하나 있는 것이 아주 천천히 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처럼 천천히 다가오려 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 직장이나 직장의 관계자의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분은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손에 칼을 네개나 갖고 있는데 또 갖고 싶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니 조금 주의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연애에 있어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 실마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것이 다시 나왔죠. 벤타클의 기사입니다. 그분은 천천히 오고 있어요.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세요.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연애가 나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해요. 눈밭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외로운데 누군가 나를 달래주면 좋겠다고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약간만 더 기다리면 흑기사가 당신을 향해 올것 같으니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마리 카드에 이 여성이 나온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주 능력이 있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고 아주 화려한 정원에서 여유롭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스파라든지 아니면 쉴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혼자서 조용히 나를 위한 약간의 사치를 뿌려보세요. 그것이 나의 길을 가는 데 있어, 내가 기다리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11월 한 달도 잘 보내시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 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11월 한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내가 해야 할 것이 좀 많은 한 달이네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초순과 중순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번째 카드를 보이십, 보이면 이 마법사를 향해 많은 마법 지팡이들이 향하고 있어요. 이제 마법사들은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근사한 것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카드가 별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순에 오면 드디어 내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거든요. 별 카드는 희망을 얘기하고요. 당신 안에 희망이 아직 있음을 그리고 어쩌면 연애운에 있어도 희망을 가져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순과 중순에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받았던 상처가 하순이 되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카드 세장의 의미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11월 한달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아주 도전적이네요. 펜타클의 왕은 항상 우리를 시험해보죠. 이 사람은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요. 돈도 제법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여자 고르는 눈이 너무 깐깐해요. 여성 혹은 남성을 대할 때 자기가 원하는 딱한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각자의 삶에서 굉장히 바쁜 모양입니다. 내 주변에 친구 혹은 연인으로 될수 있는 어떤 남사친 혹은 여사친들은 지금 좀 바쁜 시기인 것 같아서 연애와는 그렇게 연이 없어 보이고요. 반면에 공적인 영역에서는 바보 혹은 광대 카드가 나왔는데 나에게 갑자기 다가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힘들었을 때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 사랑하는 데에 지쳤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우연히 만난 이 사람과 잠깐 바람을 쐬며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1월 한달 동안 중요한 것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것 실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번을 뽑은 분은 과거의 연애의 상처가 깊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10개의 검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태까지 당신의 마음에 바뀌었던 상처들을 의미해요.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 자꾸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가져가니까 더 이상 가져가 가지 못하게 자꾸 가로 막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꾸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다가오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할까봐 멀리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좀더 자신감이 있어져도 괜찮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나는 때로는 이런 격렬함이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상처들이 가득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라고 카드가 이야기하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많은 검이 꽂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내가 내 사랑을 만나려면 내가 좀더 용기가 있어줘야 된다. 내가 좀 더. 나를 어필해야 한다. 요런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3번분의 사랑 응원할게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분의 11월 연애운의 흐름을 이세장의 카드로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들어주세요.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있죠. 지금까지 나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어쩌면 여태까지 해왔던 연애들이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카드는 조순까지 당신의 그러한 애썼던 모습을 여전히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순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무언가 내 눈이 트일 것 같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인데 동시에 나는 위험한 느낌이 들어요. 그 길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중순쯤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하순에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꼭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중순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과 다른... 나의 마음을 바뀌게 될 무언가가 생기게 될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타로 리딩에서는 전체적으로 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어쩌면 그것은 지금 나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 내가 하나로 완벽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좀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더 상세히 연애운에 대해 풀어가도록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 있는 것도 아니군요. 혼자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조금 재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할 수 있다. 왜 저렇게 재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지. 왜 결론을 못 내지? 약간 답답한 한 달이 될수 있겠고요. 반면 여태까지 내가 만나왔던 친구들 혹은 내가 그저 친근하게 지냈던 누군가가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완드3가 나왔죠. 만약에 주변 친구들의 소개팅이나 누군가의 주선이 있다면 만나보세요. 그것이 직장 사람이 아니면요. 직장이나 나에게 어떤 공적인 영역, 내가 좀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 주선하는 만남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사적인 영역, 동호회 혹은 친구 내가 즐겁게 지낼 만한 공간에서 내게 만남을 주선한다면 그것은 꽤 괜찮은 일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유혹을 나에게 제시해 주지만그 뒤가 보이지 않거든요. 반면 이 카드를 보시면 넓은 강과 넓은 동산이 보이죠. 그만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것 그리고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카드 세 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잡아야 할 것은 3 오브 벤타클 다시 한번 3이 나옵니다. 내가 고민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친구들이 나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달 나에게 연애적으로 생긴 고민들은 나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나 지금 외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이 어느 정도 나에게 있습니다. 반면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건 역시 안 되겠죠. 카드를 보시면 한 인물이 이렇게 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나 혼자 모든 짐을 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고민이 있으면 주위에 나누시고 누군가가 더 힘들어할까 봐그 사람이 더 힘들까 봐 이야기하지 말지 마시고 나의 나의 연애적인 어떤 고민거리 들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보세요. 한결 이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이번 달의 실마리 카드. 생각보다 기회는 빨리 온다 그것이 스쳐 지나가인다 입니다. 그래서 중순에 누군가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려고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떤 밝은 미래를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빠르게 왔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좀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위에 소개를 받거나 모임에 나 나가거나 해서 당신의 소중한 상대, 어쩌면 미래를 보일 수 있는 그 상대를 만나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세장의 카드에는 5번분의 연애인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초순에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쩌면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과 더 만날까 헤어질까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될수 있어요. 솔로이신 분들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을 더 좋아야 해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마음들이 느껴지고요. 중순이 오면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나의 진한 감정을 두고 돌아선다 라고 해요. 그동안 내가 애착을 가졌던 누군가를 내가 스스로 원해서 좀 떠나게 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순에 한이 선택을 어쨌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지난 많은 감정의 잔들을 두고 돌아선 곳에는 해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이 결국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다시 불러온다는 거죠 태양 카드는요 기쁨의 카드고요 축제의 카드예요 어쩌면 이 결정을 할 때까지 내가 지나쳤던 아주 힘든 생활들 그것들이 드디어, 드디어 끝이 나고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순쯤에 이 감정의 선들을 두고 돌아설 때 내가 조금 속상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던 어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면 이렇게 조금은 이성적일까요? 선택이라는 말이 저는 다시금 떠오르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충돌 그리고 이성적인 충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나나 어쨌든 마음이 조금 차가워지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반면 그저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 혹은 동호회나 어떤 내가 놀러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나에게 측은지심이 든다고 해요. 나를 돌봐주고 싶고요. 나에게 뭐라도 하나 해보, 해주고 싶어해요. 이 사람들은 만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달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니 누군가 나를 부른다면 어떤 모임이 생긴다면 거기에 나가 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네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나는 아주 유능해 보입니다. 빈틈도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오기가 약간은 힘들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왕에 둘러싸여 있죠. 공적인 영역에서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 혹은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운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즐겁게 지내는 공간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조리어 굉장히 아낌을 받고 있으니 이번 달에는 공적인 영역이나 그동안 내가 애착을 가졌던 누군가가 아닌 새로운 놀수 있는 장소, 동호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그것이 연애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걸 짚어드려야겠죠? 이번 달에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실마리까지 말씀드릴게요. 당신에겐 유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잠깐 쉬어도 괜찮아요. 때로 우리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더 힘들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 연애에 대한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니 당신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쩌면 잠깐 쉬어가는 시기, 내가 마음이 조금 휴식을 해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피해야 하는 것은 미련이네요. 만약에 이별을 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나에게는 더 좋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잠깐의 휴식 뒤에는 태양이 떠오른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카드, 실마리 카드는 무엇일까요?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황제 카드는 때로는 나에게 제멋대로 하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죠.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기에는 연상의 누군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군가가 나에게 연애적으로도 도움을 줄수 있고 어쩌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올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조건도 괜찮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항상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슬픔 뒤에 태양이 떠오른다. 당신의 타로 리딩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5번분 행복한 사랑 꼭 하시고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할게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